안녕하세요 진아 지나 놀아요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서바이벌이라는 로블록스의 유명한 오래된 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이 게임은 가끔씩 즐겨하니까 재밌더라고요오 지금 좀있으면 시작합니다 다음 맵은 학교 맵이네요 지금 이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왔고요 무엇이 닥칠지 모르니 이쯤에서 기다리는게 좋아요 음 지금 이거는 모래폭풍이네요 어 지금 모래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어 일단 모래폭풍으로부터 잘 살아남는 방법은 일단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게 밖으로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모래폭풍도 안 무섭고 뒤에 건물에 잔해물에 맞지도 않아서 좋네요 그리고 대피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래폭풍이 부는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래폭풍이 부는 방향이 만약 이쪽으로 불고 있다면 모래폭풍이 부는 방향 쪽으로 와서 생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래폭풍은 쉽게 생존? 제가 방금 녹화를 켜서 조금 당황해서 공략을 잘 설명을 못했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좀더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 큰 집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재해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불같은 재해가 있으면 은 밖으로 나오고 홍수같은 재해가 오면 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은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지진! 아! 지진은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일단 지진은 밖으로 대피해서 야외에서 발생한 지진 때처럼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주변의 잔해물을 피해서 안돼 안돼 이거 집이 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거 뭐야 아 안돼 죽기 싫어요 제발요 안돼 아 아, 이런 운도 안 좋네요 안돼. 운도 안 좋게도 집이 왜 여기에 이렇게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여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점 다음 맵은 뭘까요? 어, 다음 맵은 관람차가 있는 맵이네요 와 관람차 크기도 하네요 하지만 예쁘다고 무턱대고 타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관람차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니 일단은 이렇게 관람차를 탈 준비만 하고 만약 관람차를 타야하는 자연재해가 나오면 은 관람차를 급하게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불같은게 나면 은 최대한 평지로 대피를 해야죠. 역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 관람차에 탄 사람이 있을까요? 어 위에 누가 타있네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높아서 뛰어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한 명이 죽고 이거는 빨리 일단 대피를 해서 불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선 관람차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저기 누가 탈출하고 있어요. 용케 살아남는가 했더니 죽고 아 관람차에 탄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을 맞이했네요. 만약 건물같은 맵이면 건물 앞에서 나가거나 올라갈 준비를 하고 불이 나면은 나가는 선택을 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엄청 커다란 건물이 또 있네요. 이거는 아무거나 올라가도 아 올라가진 않고 아무거나 그냥 안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쓰나미! 쓰나미는 올라가야 하네요. 쓰나미는 빨리 여기서 대기타고 올라가면은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여기에서는 쓰나미에서는 여기 앉아있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생존하기에 유리한 선택은 여기에 앉아있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높은 곳보다는 높으면서 안정적인 지역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높긴 해야 해요. 음... 다음은 등대가 있는 곳이네요. 음... 이거는 무작정 올라가지 않고 한 이쯤에서 홍수같은 자연재해가 생기면 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은 불같은 자연재해나 지진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은 나가거나 그 둘중 하나를 선택함둘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과연 어떤 자연재해가 닥칠까요? 잠깐만요. 지금은 불덩이가 쏟아지는 화산입니다. 안, 안 돼! <웃음> 사람들이 지금 마구 죽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산 같은 게 나오면 은 불덩이가 쏟아집니다. 일단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겼네요. 아 자연재해가 오긴 했지만 저는 지금 좀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어서 저는 밥 먹으러 가봐야 할것 같네요. 꿀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난은 여기까지 안녕!